여러분들 좋아한다는 말이 좋으세요? 사랑한다는 말이 좋으세요? 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실은 좋아한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.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좋아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랑한다는 말 하면 한마디가 끝났지만은 좋아한다는 말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설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좋아한다는 말이 더 좋아요.